새로운 포켓몬이 나왔거든요 자 제가 벌써 사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프라스입니다 핵것이지 어? <웃음> 자이 라프라스가 이번에는 탱커로 나왔거든요 착이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짧게 알아보고 갈 겁니다 자백호롱특패시브 이런 거안 알아본다 했죠 강압평타 때리면 은 회복합니다. 패시브 그냥 데미지 감소입니다. 라플라스 주변에서 물 펑펑펑 터집니다. 맞추면 은 강압평타 쓸수 있습니다. 멸망의 노래 세 번째 때리면 기 적은 에 비쌉니다. 마기라스 궁이랑 비슷한 거예요. 이거 맞추면 은 얼어요. 거품강선롤레나미 시식입니다. 냉동비 얼립니다. 아시겠죠? 네 끝났습니다. <웃음>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? 어? 시청자 니즈를 제대로 파악한 유튜브 아닐까? 여러분 솔직히 교육방송 내꺼 볼 거야? 꼬봐 자 먹었어요 좋아요 생각보다 바다웨어이 세네야 뭐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?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저 과연? 아, 아까워요아 그래도 뭐크네이퍼니 아주 파류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이거 먹자 자 나이스 좋아 저 죽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죽어도 됩니다 하지만 안 죽으면 더이드 나이스 야라프란스 생각보다 초반부터 아주 강력해요. 몸이 너무 튼튼한데 진짜? 아니 평타가 피해 복하는 거니까 아, 진짜 좋다. 안돼! 나이트어 죽어! 오이남 자식 네가뭐 어떻게 뭘할수 있는데? 어이구 꿀 그냥 넣어버리기. 네가뭐할수 있는데? 어 아무것도 못하지어 일로와. 어 일로와! 어, 일로 네가뭘할수 있는데? 여자 씨가. 나이스! 오? 어줄건 줘? 어줄건 줘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그만! 아, 아 그만해! <웃음> 자 나쁘지 않죠? 나 괜찮죠? 자 거품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왜 털렸지? 아 셋이구나 아 이거 늦었다 늦었다 이거 지금 못 싸워요 못 싸워요 지금 여기 빨리 얘 잡아야 돼 내려올 거거든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이거 빼빼빼빼줄건 줘! 자 얼려버리기 야 일났다 이거 이거 일났다 어 개구락지 걸려 <웃음> 야 이거 일렀다 어떡하냐 이거 <웃음> 어 나이스 야모크레이퍼 뭐, 살려 나이스 할수 있는 거 다했어 나할수 있는 거 다했어 제발 개구락지야 나이스 일로와 누구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나이스 조 야, 나이스! 와, 으껏! 우구... 어, 네, 여러분, 재밌습니다. 아, 그래, 아파트 좋은데? 이동포탑이야, 이동포탑, 진짜. 아, 저 거품 남는 거 진짜 킹받는데? 우부지 데려 우부지 데려와! 우부지 데려와! 데려와! 모크나이퍼님 타! 타, 타! 우부지 타, 그냥. 아, 진짜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괜찮아! 모크나이퍼님! 맞았는데 빠져야겠네어 줄건져 야 뭐야 도대체 아니 이거 곧놈이 왜 이렇게 사기야 아, 평타 쳐요 평타 쳐요 평타 쳐요 <웃음> 괜찮나요 여러분 막 망했다 정도는 아니고 어떻게든 역전할 수 있습니다. 망한 거 아닙니다. 지금 인기고 있어요, 심지어. 궁극기도 지금 찾고, 제가 우고지님 궁극기 쓰면은, 제가 바로 납치하겠습니다.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나이스! 한타 유도해야 되는데, 이거. 한타 유도해야 되는데? 타. 망했다. 망했다. 못 썼다. 이상하게 썼다. 그래도 이기면 그만이야! 제발! 제발, 제발, 이기자, 이기자, 이기자. 이기자, 이기자, 이기자, 이기자. 자, 집중, 집중. 자, 탱커들의 반란! <웃음> 땡커더래! 빻! 야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버티냐? 뭐야? 아왜 이렇게 잘 붙여? 뭐라 그래 버렸어? 아 뭔데? 나 이겼어! 심지어 여러분다 했어! 빨리 밀어 빨리!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이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! 나이스! 가자 가자! 와안 죽어! 뭔데? 야안 안 죽어! 뭐야 이게? 뭘버스에요 버스는 탱커 역할 다다 입고만 지금 뿐에 네. 이길 수 있었어 이거 봐 재밌다 라프라스 네. 뭐야 라프라스왜 3등이야? 뭐야? <목소리> <으이> <목소리> 죽는다 죽는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이거 멸망의 노래 세번 어떻게 나가주냐 이거 냉동되면 좀 별로네요. 네그게좋진 않네요. 까라만 넣고 자 스킬 1 준비됐어 두 가자. 조조 조조 조조 박아 어죽권줘 어, 나이스 어 야, 뭐야 뭐야 뭐야 아무도 없어 우리 팀왜 아무도 없어요 준비됐어 두 아래쪽 아래쪽 싸운다 한타 일어나면 갑시다 갑시다 오이 야, 야 버려 도망가 야나 버리고 도망가 냉동빔보다 거품광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품광선을 고정으로 쓰고 멸망의 노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거든 나이스 와 멸망의 노래 터졌다 좋아 이거지 나이스 와못 버텨 우리가 아예 자 집중해요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마 포기는 하남전 하는거야 포기하지마 이길 수 있어 아래꺼 먹으러 가야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모르는거야 나이스 이거봐 모르는거라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 끝까지가 끝까지가 이길 수 있어 할수 있어 나이스 이거봐 이길 수 있다니까 이거 조금만 있다 조금만 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나이스 자 우구진이 궁 있고 자 저도 궁 있거든요 자 기다려 아직 아니야 자, 우구진이 납치해 온다 나줘궁 썼으면 이득이거든요 자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야 자궁 우분님 타요. 궁성궁성 그렇지 조정 나이스. 좋아 나쁘지 않아 우리 지금 아주 잘했어. 야 괜찮아 괜찮아서 괜찮아서. 어? 야,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왜 치는 거야 왜 치는 거야 안돼 안돼 안돼 치면 안돼. 나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괜찮아 집에 갔다 올게 집에 갔다 올게. 자할수 있어. 자 갑시다 레코드 가야 됩니다. 자 지금 우리 좀불리하긴하거든 때려줘. 아 시필라 다 이끌어서 아아 멸망의 노래 나 모르겠다 좋은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멸망의 노래 아 진짜 난 좋은지 모르겠는데 멸망의 노래 나 멸망의 노래가 우리 팀을 멸망시키는 건가? <웃음> 아뭐 그런 거 치고는 뭐라플라스는좀잘 나왔네요 자 심지어 여러분 일단 오늘 해본 라플라스의 개인적인 소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멸망의 노래가 좋다고 해요 멸망의 노래보다 물의 파동이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멸망의 노래 쓰려고 자꾸 이제 이걸로 킬 딸려고 들어가는 게좀센것 같아요 멸망의 노래 잘 쓰시는 분들은 좀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쿨타임이 짧은 물의 파동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냉동빔과 거품광선요두 개는 거품광선의 정말 압도적인 시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는 거품광선과 물의 파동 이렇게 두 가지 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프라스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롱